6개월 이상 어린아이부터 사용 가능 온 가족 여름필수품으로 딱! 야외활동 많아지는 요즘 모기진드기 걱정이시죠? 그럴 땐 바르는 모기기피제 로롱과 뿌리는 리스트로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피홈에서 나온 모기진드기 기피제예요 이거는 뿌리는 제품이고 이거는 바르는 제품인데요 캠핑장에 가서도 기피제와 바르는 기피제만 있으면 모기 걱정, 진드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뿌리는 모기, 진드기 기피제에는 크기가 아담해가지고 가방에 쏙 넣어 갖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 보면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뿌릴 때도 이렇게 피부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어, 시원하네 이렇게 뿌려주면 아... 향도 집에서 뿌리는 모기약보다 훨씬 향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뿌리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간편하게 가방에 쏙 넣어서 외출할 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는 기피제예요 바르는 기피제인데 요거는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열어주면 되더라고요 뚜껑을 열면은 요렇게 바르는 부위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바를 때는 이제 손에 이렇게 쓱쓱, 쓱쓱 발라주면, 어, 이것도 향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좋네요. 특기가 아담해서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